차량 안보가 뒷받침합니다. 국가정보는 가첩, 좌익사건, 국제제 테러, 산업스이 사이버안보 위협실도와 상담1 콜센터를 구성하니다 신고 상담지는 국번 없이 111입니다. 이번역은 노량진, 노량진역입니다.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. 대화나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구호선로 으 가라가시고 경부선 ITX 청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도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. This stop is Noryangjin. n o r The doors are on your left.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9. Customers taking a train on the Kyungbu Line, ITX 청춘. Please get off at this stop.